안녕하세요 이지 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요 바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인포그래픽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왼쪽에 도형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콘이 들어감과 동시에 여기 이렇게 선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기본적인 차트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켰고요. 여기에 도형들을 삽입해 둘 겁니다. 어떤 도형을 삽입할 거냐면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데요. 이거 말고 여기 있는 도형 중에 사각형 둥근 위쪽 모서리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하나 놓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일단 기본 준비물이고요. 그리고 삽입 도형 선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선 도형을 선택해서 Shift키 누르신 채 직선으로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게 준비물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을 선택해보시면 은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더 둥그스름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선과 딱 맞딱해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색 여기에 가시면은 일단 눈에 안 띄는 형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회색으로 만들어줄 건데 좀 밝은 회색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밝은 회색 만들어줬고 아래쪽에 있는 선 도형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좀 다소 어두운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신 뒤에 여기 상단에 텍스트 상자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줄 건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찌른 후에 여기에 연도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2021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같은 경우에는 저는 S-core 드림체라는 글꼴을 매우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S코어 드림체라는 글꼴을 하나 이렇게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용해 주신 다음에 텍스트의 정렬을 이렇게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시면 텍스트를 적을 때 중앙에서부터 커지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연도를 입력해 줬으면 여기 상단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되는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땡땡땡 억원 입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다음 차트를 만드는 것도 매우 쉬운데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을 그대로 전부 다 선택을 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수직 수평 복사. 즉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키보드 상단에 있는 F4를 누르시면 방금 전에 복사했었던 그 간격으로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죠 자 이렇게 복사가 되면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수치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조절해 주실 때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하얀색 점을 누르셔서 위쪽으로 옮기고 아래쪽으로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난 위에서 아래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노란 점이 걸려서 잘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노란 점을 살짝만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난이 수치조차 정말 정확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여기 위아래 길이가 보이시죠? 도형 높이 이 높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수치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100을 10cm라고 맞춰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64% 64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64.1이 아니라 64.0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5%다. 5cm로 맞춰서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치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좀 다소 귀찮은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근데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줬다면 이제 여기 있는 연도를 하나하나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부분과는 좀 다른 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아이콘이었거든요. 이 아이콘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거 일단 삭제 그리고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또는 여기는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아이콘을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컬러 아이콘을 삽입할 건데요 컬러 아이콘은 인터넷에 있는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디바이스 눌러서 아이콘 삽입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햄버거 아이콘을 삽입을 했고요 이 햄버거를 크기를 작게 해주신 뒤에 여기에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의 좌우폭이 다소 넓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2022와 너무 가깝죠. 이럴 때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이 햄버거가 잘 보여지게 되겠죠. 이 햄버거가 몇억원 정도 팔렸다. 이런 판매 그래프를 만든다고 라 생각하고 만든 거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만 이동시켜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 햄버거는 여기에 있는 이 어건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글꼴 크기를 좀더 키워주시고 그리고 굵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햄버거에 관련한 차트라는 것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상단에 제목을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컨트롤키 누르신 채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2, 1, 2, 3 햄버거 판매량 이렇게 해주시고 글씨 크기 변경 마무리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인포그래픽 차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보셨었던 이선 도형들을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볼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삽입 도형, 선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이 선을 선택하셔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기 도형의 끝에 회색 동그라미가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자석처럼 연결된다는 라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 도형을 그릴 때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것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도형의 끝에 연결해 줄 거예요. 이 끝과 이 끝을 그래서 마우스로 선택하고 여기 끝에 연결하듯이 해주면은 초록색 점으로 바뀌게 되면서 선이 이렇게 쭉쭉 따라옵니다. 도형의 위치에 맞춰서.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시고요. 선의 색상은 조금 더 어두운 검정색으로 해줄 거고, 너비를 한 2pt? 3pt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대시 종류를 여기에서 점점점점 파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선을 눌렀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각져 있잖아요 이 각져 있는 것을 더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끝 모양 종류 원형 해주시면 이렇게 끝 모양이 둥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좀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 점선을 좀더 촘촘하게 해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대시 종류를 다른 걸로 바꿔주셔도 돼요 똑같죠? 자 이후에는 여기 끝선 여기 있는 머리 유형을 동그라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머리 유형과 꼬리 유형을 동그라미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머리 유형과 그리고 꼬리 유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선의 끝과 끝에 있는 모양을 말합니다. 이 모양을 자 머리 유형을 여기 있는 타원 화살표로 바꿔줄 거고요. 꼬리 유형도 타원 이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 모양이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이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복사해 주시고 끝 모양을 또다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아이콘에만 연결해 주시고요. 이후 색상을 눈에 띄는 색상으로 뿅 하고 바꿔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와우,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인포그래픽 차트를 응용해서 새로운 차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만드신 이 자료를 그룹화 시켜줍니다. 컨트롤 G 또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저는 컨트롤 G를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묶음처럼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만드실 때는 상하좌우에 있는 것을 눌러주시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완전 깨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대각선을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키도 누르시지 않은 채 크기를 조절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다 틀어져요. 비율이 다 깨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Shift 키를 누르신 채 작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작게를 해주는데 텍스트의 크기는 안 작아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단에 있는 이 글씨 크기 작게, 글꼴 크기 작게를 눌러주셔서 전체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작아지게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제 오른쪽에는 예를 들어서 군인들의 뭐 증가량 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을 톡! 놔주시게 되면 똑같은 차트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이콘만 바꿔주시면 돼요 아이콘 따로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 파일 에서를 하시려면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놨을 때를 예시로 드는 거예요 미리 다운로드 를 받아놨다면 파일 에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군인 솔저를 선택해서 삽입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햄버거 아이콘이 없어지면서 군인 아이콘이 뿅 하고 들어오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새로운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템플릿 같은 것들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고 이런 거 텍스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기만 하면 PPT 하나 뚝딱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도형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아이콘을 어떻게 삽입할 것인가 그리고 선 도형을 사, 어떻게 삽입할 것인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림 바꾸기를 통해서 다른 아이콘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파워포인트 자료 만드실 때 훨씬 빠르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파워포인트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쳐볼거 하고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안녕